또 쿠션을 또 아, 이게또푸에또한번을 아, 이거 <웃음> <푹신푹신하게. 웃음> 또한 아, 이렇게푹신푹 아, 이게또한번또한 번씩. 확인을 또한 번씩. 아, 이거 또한번이님 이거 이거 또 수능 빅점받으라고 호재님께서 응. 전국에 계신 수험생분들 응.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올백하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웃음> 올백하셔야 돼요 어? <웃음> 희진언니 아 희진언니 임현진 대출했 진짜 너는 됐어 너는 <웃음> 이제 말이 <웃음> 안 있어. 나와 이제 어네 저는 이제 처음 하는 소감이 너무 떨려요 <웃음> 다들 공감하시죠? 아까 놀리신다고막 아, 저한테 막 때리시고 말이 나와서 너는 너 그만 <웃음> 너는 그만지. 요즘 이 방송 방금. 끝나고 현진이한테 아주 화장실로 불려갑니다. <웃음> 너 따라와 무릎꿇는 <눈 웃음> 아니에요손보고 <웃음> 화장실로 <웃음> 따라와. 아니야 옥상이. 네. 아, 비나는 <웃음> 기분이 어떠세요? 진짜 너무 기뻤어요. 아, <웃음> 아 처음 빌라잖아 우리 다소면다 같이 있어서 맞아요. 아, 진짜 뜻깊죠. 우리 꼭뭐 띠드 어, 디드 어? 드, 드디어, 파이널 a 아, 파이너, 같이 있어서 진짜 맞아요. 좋았어요. 어, 홍콩에서도 브이앱 많이 보셨다고 했잖아요 홍콩 팬들, 네. 팬분들께 홍콩어로 음. 말씀 한 번. 네. 홍콩말로? 인사 한 번. 가호딸가호 오늘 해주세요? 어어어어어. 희진 언니 파리. 어어어어어어 <웃음> 어, 아, 저는 이제 아이슬란드에 다녀왔는데요. 음, 아이슬란드. <웃음> 하이! 아, <아유. 아유. 웃음> 네, 아이슬란드 말을 못 배웠습니다. 아, 쉽네요 아, 진짜요, 진네요 아, 아 자, 이제, 일본. 일본 이제 저녁이니까, 공방 와. 아, 아 대박. 니아오. 어? 니아오? 맞아요. 아, 아, 너 맞은 거 같았다 이달의 탐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달의 탐구는 저희가 이제 촬영할 때마다 네,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 <웃음> <이렇게> <웃음> 찍어주시는 그런 약간 코믹한 그렇죠. 영상인데요 코믹한, 코믹한 영상, 코믹하지 않습니까? 코믹한 <웃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저 이제 이달에 소녀 잠구요 어제 뭘지 마세요. 전희진 씨. 저기 울면 깜짝한 거지가 선물 안 돼요. 네, 저희 네, 이달 소녀 탐구는 이제, 이제 저희 파리, 일본, 아이슬란드, 런던, 네. 대만 뭐부산진랜드 부산, 홍콩 어, 어. 지금 굉장히 아, 많은 네. 나라를 네. 이제 네. 다녀왔는데요. 거기에서 있었던 또 저희의 또 다른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네. 담고 내보에는 저희 탐구 영상인데요. 네. 그게 벌써 지금 100회를 와. 100회를 100회를 가신 것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는못 아, 아, 봤던 모이들을는이제첫 아, 네. <웃음> 이제 번째 멤버부터 어느 도시를 다녀왔는지저는 프랑스를 다녀왔는데요아는실아이슬란드 빼고 다 다녀왔죠 저는아그렇는 아, 네네네. 그이죠구즈이 그렇죠. 네. 리즈 시이 친구는 이친이 아, 근데 다들 근데 개인적으로 어느 나라를 아 어느 나라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전 대만이요. 아, 아, 전 네, 네. 아이슬란드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아 가장 어, 이제 질문 <웃음> 하지 맙시다이 질문. 아유, 대 아이슬란드. 아 너무 아, 좋았어요 진짜. 어. 대만 대만도 재밌었죠. 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나나 나나. 저요? 네. 어느 아, 나라 뭐? 가장 좋으 있어요? 아전 당연히 제 뮤직비디오 촬영한 일본. 일본? 아, 아 일본도 좋아. 일본은 진짜 네, 일본 그림이 너무 예뻐서 현진언니 뮤직비디오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일본은 밥이 맛있었죠 아, 아 <웃음> 일본 너무 좋아 아, 아, 아, 아. 그쵸 그렇죠. 일본은 밥도 맛있었고 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여기 저희와 함께 보는 이달탐에 이달탐 영화 나오게 될 겁니다 아. 저 이달탕 한번 천천히 제정도로 아, 드래곤 콜링께서는 비비는 말이 없다고. 말좀 <목소리> 하세요. 말좀 빨리, 빨리 하세요. 어떻게 말을 라하니까 지금부터 말을 한다, 요우 네, 한시고요여가락징고 모습을 지금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팬분들한테 그렇죠 그렇죠 저만 계속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아야 아, 아, 하수 언니 안 나가요 그래요 저도 어, 나갑니다 이러다가 어. 자 다시 한번 화이팅 화이팅 <웃음> <웃음> 그러면 비비언님 부산을 처음 가봤었잖아요 한국에서 네. 서울은 많이 갔어도 네. 부산에서 또 어땠는지 저랑 또 같이 갔다 왔잖아요 아, 그, 부산 노저도 많이 들었어요 부산 근데 <웃음> 부산 갔을 때 처음 생각해 아 부산행 아, 부산에 어, 언니가 그러니까 종기를 지키세요. 종이. 아, 저번에 근데. 저랑 같이 부산행 영화 봐가지고 언니가 막 무섭다고 막 저를 엄청 때리시고 막 아, 소리 지르시고 난리도 안니셨어요 근데 또 저희가 여기서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이제 부산 탐구가 내일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와. 와. 아, 진짜. 아, 기대같아요 저희는 어, 미... 우리 둘이 못 갔잖아. 맞아. 맞아. 맞아. 아, 하수분이랑 비비 언니 막. 부산. 부산을 저희 안가 봤어요. 한테는한 번도 안가 봤어. 그때 팬 사인회로 한번 가 보고 안가 봤어요. 부산. 아, 팬사는데고 아, 어. 부산 가 봤어요. 네. 좋겠다. 어, 저 좋았어요. 아, 아, 네. 정말 좋았어요.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김비연 네. 님 부산 갔을 때 알아보는 사람 없었나요? 저희가 알아보는 사람이 없던 게 아니라 아, 잘 어, 들어 보세요. <웃음> 저희가 그렇죠. 그렇죠. 저배우맞거든잖아 저. 출연이 너무 하세요. 요그 아, 저희가 얼마나 다리고 다녔는지 우리 다는지는 가게마다 많 맞아. 우리 막 숨어서 촬영하고 이래서, 그래서 우리 알아봤어요. 그랬디 님께서 계속 묶고 <웃음> <먹고> 계세요 <웃음> 어, 아, 여진 하슬 캠미 <웃음> 역시 어. 아 유지 아님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웃음> 아 팬들은 어느 나라가 가장 기억이 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어느 나라가 가장 기억이 남으신가요? 언니 나라 언니 나라 언 나라 너무 예뻐요 언니들. 정말 맞아요. 언니들인지 여진이도 있는데 언니들인지. 아 <웃음> 어. <웃음> 뭐야? 자 <댓글>. 저희 이제 <웃음> 댓글을. 어, 주세요. 방금 어, 그, 하니 한이 애인 아 애니님께서 네. 하이 애니라고 해달라고 해주셨어요. 네. 하이, 하이 애니님. 애니. 애니. 자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은 음 으, 으. <웃음> 제가 말,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지금 목에 무리가. <웃음> <와가지고>. 무가말 <웃음> 어. 많이 해주세요. 없다 하실 요좀 이렇게. <웃음> 어 갑자기 할머니 하슬 언니가 나오셨어요. 아, 네. <웃음> 아, 소피아님께서 <웃음> 희진. 하늘에서 떨어질 때 아팠어요? <웃음> 아팠니? <아유 웃음> 아, 꼬맹짱. 아, 네, 저 아팠습니다. 아, 키티는 많이 아프셨대요? 네, 네, 많이 아프셨대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이달의 소녀 탐구 이제 파리편부터 지금 이제 대정동을 끝까지. 놀까요 놀게요. 고. 고. 알겠. 첫 번째 파리편부터. 진짜. 아, 진짜 전 이거 첫번째 탕구 나왔을 때다 같이 막 연습실에서 그때 뭐야? 이러고 막딱 틀었는데 2 1초 말이죠. 진짜 너무 잘 봐가지고 보면서 다시 말이면서 <웃음> 예비 멤버들과 네, 진짜 잘잘잘 아, 짧게 했어요 짧게 했어요 희진이의 첫번째 그 길어지고 <웃음> 장점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다 <웃음> 아 현실점입니다 너무 <웃음> 어, <웃음> 네. 좋아요 네. 자 한번 봐볼까요? 꽝 <웃음> 어, 아,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어예요다 아, 예쁘다. 아, 요쁘다 아, 예세요 아, 예쁘다. 아, 예 아, 아, 옆에가? 아, 예쁘다. 아, 예나다 아, 머리다 아, 아, 아, 이때가요? 저의, 제가 좀 가장 말랐을 시절이에요. 아, 미즈 시절이에요. 네. 전 저는 이때 희진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어느날 딱 희진이 봤는데, 되게, 얘가 되게 어른 공주 같았어요. <웃음> 인사하는데 웃지도 않고, 너 그랬다야. 그래서 뭐 얘가. 아, 진짜 <웃음> 대박이었어요. 엄청 <대박이었어요>. 봤는데 <웃음> <초등학교에 웃음> 엄청 무서웠어요. <웃음> 무서웠습니다. 우리 희진이 한테 무서운 아이예요. 완전 아니, 여기 어른 공주 끝못에웃신 분인 줄 알았어요. 아주 머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웃음> 그럼 또 다음 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어? 됐었나? 됐었나? <웃음> 아니야, 아니야, 저, 아 죄송하다. 지금 맹이신가요 아니 아니요. 절대 컵맹이입니다. 절대 컵맹이 있어요. 컵맹이었지만 방금 배웠습니다. 기억나 기억나 주마빼 희진. 대이걸 따라할 수어 희진이를. 봉술. <웃음> 이 희진이. 이거 기억 뭐예요? 이거요? 왜 그러세요? <웃음> 왜하시 거예요? 왜하는 거지? 희진이가 이때 약간 아이고. 약간 피곤했었던 거 같아요. 아닌가요? <웃음> 아니 너무 애가 들떠가지고 너무 이제 기쁜 마음에. <웃음> <웃음> 아 갑자기 뜬금 주말에 희진. 이렇게 희윤이의 이거 뭐예요? 이거 해가세요? 언니 어울려요? 희재요? <웃음> <세요>? 아 희재? <이제 웃음> 펭귄이요 펭귄, 펭귄. 펭귄. <웃음> 희진 희진 <웃음> 어머? 희진아 <웃음> 희진 어 봤을 때, 어, 희진 뭐? 뭐. <웃음> 언니가, 언니가 처음 봤을때 희진이가 뭐 하는지 몰랐다고. 아, 그럼 그렇게 또이 편으로 넘어가볼까요? 키스는 다음에, 키스는 다음에, 다음에. 아, 또깨 같은 지고 <웃음> 콩고. <홍보>. 아, 이렇게. 지고 <웃음> 콩고. <직업 홍보. 웃음> 와, 이때. 정말... 아, 이때 딱 너무 맛있으셨나요? 아, 딱! <웃음> 맛있다! <맛있으셨네요, 딱포! 웃음> 네, 맛있었습니다. 아, 이게 아기기 떡처럼 먹었는데 제가 어머. 듣기로 아주 NA 볶음에 네, 몇 있었어요. 개씩 이렇게 챙겨가지고 비둘떡 <웃음> 많이 먹었다는 사실을. 아, 아, 아, 아, 정말. <웃음> 저도 있었어요. 저도 먹었어요. <웃음> 맞아. 아, 여긴 현진이가 <웃음> 안 보이네. 아까 이거. 어? 보였는데. 완전 예뻐요. 맞아요. 말랐네. 지금도 말랐어. 말랐어. 감사합니다. 근데 이때가 좀더 이쁘긴 해요. 지금도 아이, 예뻐요. 감사하다. 지금이 더 예쁘다구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예쁘죠, 언제나. <웃음> 자, 그러면 또 바로 3편으로. 왜냐면 저희가 100회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네? 아 <웃음>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네. 순간순간 아, 놓치시면 안 돼요. 해주셔야 됩니다. 아, 아. 조심해, 조심해. 아이, 컴백 맞죠? 아. 아. 아. 컴백 아니니까 되게 아. 천천히 이렇게 <웃음> 보여드리려고. 자, 다시 1, 2, 3 스타트. <웃음> 기억나요? 아다 아니, 아니, 아 아니, 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다 이게 방아아 애 좋은 방을 그리 전각이 되면 뭐 반짝반짝 불 들어온다고 해도 현진도 이거 우리끼 같이 본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에서 땅콩이죠. 비행기에서 땅콩이라고. 땅콩이죠 비행기에서. <웃음> 비행기 그렇죠. 그렇죠. 영화를 보면서 어, 여진이죠. 제, 제 별명이 아, 땅콩이거든요. 비행기에서 여진이죠. 비행기에서 여진이를 이렇게. 땅콩이 너무해. 어 어떻게. 진짜서 지금 말이 안 나와요. 감격했어. <웃음>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나온다. <웃음> <웃음> 어메앤보이지 아, 사진으로 많이 남겨주셨겠어요 현진 언이 진짜 보셨어요? 뭘 엠펠탑이요 뭘 아, 진짜 맞지? <웃음> <웃음> 진짜 증거를 드세요 증거를 증거를 어떻게 들으요펠탑몇미터예요너 알아? 너 뭐, 뭐냐? 알아 너는 엠펠탑 몇미터 제가 엠펠탑보다 커요 너어 추리야? 너 아까 키. 흥, 미신이라 때도 막, 그, 나가, 너, 알겠어. 네. 자, 이렇게. 죄송합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저예요 저예요 비비 저예요 저예요 저예요 저예요 저예요 잠시만요 멈추지 말라고 일어서도 나와야 돼요 어 진짜 예뻐요 언니 <that's> 아, yes.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뭐지 희진이 이런 약간 이런 장면들이 그 희진이 비비 드어쿠스틱 버전에서 어쩔래 어쩔래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찾아보다가 희진이 가 어쿠스틱 버전을 보고. 와 진짜 예쁘다. 누구야? 뭐르게 약간 누구야? <웃음> <웃음> 누구야? 너무 전설 경기 이 이런, 현실 누구야? 모습에 적응이 되서 진짜 제가 가끔 맹꽁이 같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안경 끼고요. 꼭꼭 <웃음> 오데오가르마가 있으면 이거 이렇게 다 넘겨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요. 이렇게? <웃음> 어? 이게 저 동그리. 저 <웃음> 이게 세 명이 약간 동그리 시스터더라고요. 약간 동그리 <웃음> <똥글이나 시>, 시스터입니다. <웃음> 네. 전 네, 시력이 선생님. 좋아요. 아 부럽습니다. 전시력 네. <웃음> 좋아하지만 또 안경 써요 so 근데 언니 안경이 예뻐요 언니 <웃음> 약간 직적이 보이는? 네 언니 왜 그래? 몰라요 <웃음> <웃음> 안경 끼면 되게 바울하다 아 정말 안니야자 <웃음> 그럼 바로 파리 다음 편을 봐볼까요? 우승이 짠! 짠! 승이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 맛있었어요? 어, 맛있어요 었 <웃음> 와우. 저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치즈 네, 비트고 네. 아, 뭐예요 와, 치즈가루예요 치즈를 아, 치즈가루 이렇게 많이 또돼 아, <웃음> 파리 음식. 음식 파리 음식이 진짜 맛있었어요 파리 음식 어. 진짜 빵이 제일 맛있었던 거 같아요 약간 유럽 빵은 뭐 그게 맛이 달라요 뭔가 한국의 맛이 달라요 뭔가 맛이 달라요 진짜 맛있었어요 엄청 어마하네. 맛있었나 봐요 응 네, 맛있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웃음> 여진언니 학교는 어때요? 저 학교요? 너무 좋습니다 <웃음> 걱정돼서 학교를 어떤... 못 보내겠어요 뭘 하고 다니는데 <웃음> 아니에요 저 요즘에 어... <웃음> 어? 네, 댓글에서 이제 댓글에서 한번 지나가 버렸는 댓글에서 이제 팬분께서 여진이 학교 생활이 어떤지 궁금하시던요 <웃음> 아, 아니 진짜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어요 청소도 맞아요.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웃음> 내일 월백할거예요 아네 그럼 꼭 완벽하시길 바라겠고요네 네, 다음 편에 다음 넘어갑니다 이거였나? 자아 이게 파리 라스트 마지막입니다 아우 음, 슬프다 어? 라스트 자 파리 라스트 <웃음> <웃음> <웃음> 아나 이거 못할 것 같아 비둘기 <웃음> 아, 아, 아, 아, 아니 못할 것 같아 이때 제가 쫓아졌어요 아니 저저 비둘기한테 았어요아 비둘기. 근데 저랑 현진언니는 네. 저희 비둘기 특징암 아닙니까? 진짜 진짜 아, 울었어 아 이때 <웃음> 이 현진이가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게 현진이는 비둘기 옆에 가서 이런 식 놀았어요. 아진짜아 아, 아, 방금 아, 방금 여기서 울어 한게현진이에요 아, 네. 울어 이렇게. 아 맞아요. 제가 울어.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서 엄청 네.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원래 새들은 관략근이 없는데 비둘기는 관략근이 있대요. 네 번째 들어요 지 비둘기가 사람 머리나 Nobody. <laughs> 아, 제가 일본에 있었거든요. 가장 아, 네 노래 왜 부르셨어요? 오늘의 어린 양치. 저 이날 현지랑 같은 방 썼거든요. 저 얘가 먹은지도 몰랐어요. <웃음> 뭐 언제 먹었나? <먹은 웃음> <웃음> 그래서 이날 조식 먹을 때 3분 뒤에 올라가야 되 이게 희지몽 쌤한 제 목소리거든요. 제가 막 빨리 올라가야 아, 된다고.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먹으면 칼로리 소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순정. 버닝. 순정 그아 아니구나 아니구 헷갈렸어 아니 아니 아니. 아직에 조식 줄도 심한. 아니야 맞아요. 뭐뭐 조식 먹는다고 뭐요 나 빼고 먼저 내려갔었어. 와아 <웃음> <웃음> 둘이 조식 먹는다고 저 빼고 네 먼저 갔었어. 아니야 니니아 아니 아 원래 희니가 좀 느려요 행동이 모든. 뭐 아니야 못 <웃음> <너> 느리잖아 솔직히. 언니 토끼가 더 빨라요. 조식 먹는다고 느려. 나 고양이가 빨라. 맛있는 먹어서밥 말고 딸기나 먹었어. 아 저희 막. 엄청 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날 조식 먹을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이 찍어냈거든요. 캠을 근데 못 나간 이유가 이제 저희가 너무 쌩얼이어서못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화장을 하고 조식을 먹는 걸로. 예쁘게 먹을 <웃음> 수, 화장 기장 할 거야. 맞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웃음> 저 너무 예쁘대요. <웃음> 어쩌라고요? <웃음> 아, 저도 예쁘다고. <웃음> 자 현준이 아, 이 물병을 들고 빨리 빨리 노래 한번이 순간으로 <웃음> 노래 똑같이 한번 다시 제가 다시 틀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주시면 됩니다. 얘 <웃음> 카메라 보. 다시 한번 맞추기. 저희는 빵을 딱 먹었어 너무 행복해. <웃음> 물을 먹었어. <웃음> 아, 네. <웃음> 물을 먹고 응. 행복해 노래를 응, 부르십니다. 안 먹어서 안 나오네요. 아빵 갖다 주세요. 아 빵빵 갖다 주면 한다. 빵빵 빵. 이사님 이사님한테 가서 빵, <웃음> 빵. 어필해 주시죠. <웃음> 네 그러면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자두 번째 편일번어 <웃음> 일본 아, 아, 재밌네요 다시 보니까. 맞아 아. 이게 혼자 볼 때랑 다르다니까요. 혼자 봤어? 네재 이태샤. 현재 이태 아 현진이 이쁘다고. <웃음> 자 <웃음> 하나 둘. <웃음> 어우 감사합니다. 어 이때는 되게 <웃음> 좋았는데 뭐가 좋아 비가 오는. 아니 <웃음> 네, 비가 왔어 <왔었어요>, 이번에서 <웃음> 이때는 <웃음> 맞아. 지금은 <웃음> 다. <웃음> 아 다들 기억하시네요 그쵸 1번 기준 순간 종민 줄 알았어요 얌전한 줄 알아요 그쵸 이대 하디가 아, 조금 얌전한 척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 지금도 더 나와야 되는데 아 이게 아, 네, 안, 안 나오네 아. 현진씨 더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네 반에 반에 반도 안 나왔어요 반에 아, 반에 아반 반에 반도 아. 안돼자 <웃음> 그러면 현진이의 다음 포 <웃음> 맞네요 되게 많죠 아네. 근데 이때부터 약간 하저가 시작된 것 같기도 해요 이때 제가 도착한 날부터 비가 왔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 그래. 너또체할때 언제 비안 왔어요? 안온 적이 없어요 없었어요 <웃음> 아, 정말 당황스러워요 <웃음> 아닙니다 아, <이쁘다>. 탱크곤듀 <웃음> <킁크 군듀. 웃음> 이러시면 안 돼요 <웃음> 이거 저예요 <레고>. 어니 <웃음> <이거 웃음> 뭐 보세요 지나가시는 거죠 뒤에 저 뒤에 저입니다. 땅콩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이때 막 방에서 소리 질렀어요. 저막 이달 탄 나왔다고 혼자서. <웃음> 아 뒤에 언니예요? 저기요. 어쨌든 모어요 모른어요. 어쨌 난데. 아 그래요? <웃음> 응. 봐봐. <웃음> 아, 여기 옷을 아. 싸가지 아,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r Ilbon Jugeso, Tango Jugeso, n i 없 a h e n d i n 귀여 이거 초췌한데이요 <웃음> 근데 대기를 요 이거 니 이거 아니에요? 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아에요이 아니에요? 이 아니에요? 이니 이거 아거아거니요니다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 아이아니이니이아니이아니이 갔다 오고 나서서 아, 내가 세 번째인가 아닌가 되게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히 음. 댓글도 다 읽어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어디 세 번째에 맛있하고 지금 댓글 상황이 아주 좋아요.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큐트. 큐트내 댓글 서내 댓글 뜨듯. 백아아 아니, 아이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진짜, 당신이 저한테 모든 것이에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저희 하트가 벌써 1시 100, 100,000 40만. 자신만... <웃음> 진짜요? 40만 <웃음> 20만. <진짜요? 웃음> <웃음> 하트, <웃음> 하트 더 눌러주세요. 뜬병병. 그래서 아저 제가 제가 되게 이걸로딱 보이고 진짜 되게 기분이 어? <웃음> 멜랑콜리. <웃음> 저 애교 해달라 하셨어요. 해봐 해봐 뭐.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웃음> 요즘 그 대세인 그거 있잖아요. 뭐요 뭐요. <웃음> 요즘 예능에서도 많이 나오는 음. 오빠. 아 해보세요. 한 번. 언니가 노래 불러주시면 아닌데. 저 노래. 네? 귀염이송은 <웃음> <웃음> <기용미성은> 알아요. 언니가 <웃음> 약간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귀염이송은 네. 알아요. 귀염도 <웃음> 불러주세요. <웃음> 네, 네, <웃음> 세, 네. 일닭이 일해 귀염이, 2닭이 이도 귀염이, 3닭이 삼도 귀염이, 귀귀귀염 귀귀귀염이, 사4도 귀염이. 네 아니래요 아, 언니, 네. 아니. 아니. 안돼 가지고, 어 아, 그럼 지금 대화 영어로 비변 o meet you. Nice to meet you. i k e o i n e e t o u e h u e y o d e o y e e y o u y e o d o y o e b r o e b r o e b r o 아니, 겠어 희진언니 옆에 붙어있이붙어있어거리네 이거리랑, 아이렇게랑거리이게 아마 이거리이거 이거리랑, 이거리랑, 요 그렇죠 거리 그렇죠. 그렇죠. 아 그도청소네 언니 너무 맞아요. 예뻐요 예뻐요 저는 언니 같은 얼굴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 아유, 여진이 아니 여진이도 매력있어요 그래요 네, 매력있죠? 전똥글입니다네 아니 여진이에요 네, 굴이 아니에요 여진이가 이때는 아직 좀 약간 아, 네..현진입니다 약간 이러고 아, 있었는데 아니. 이제 갈수록 살짝 풀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약간 아, 좀더풀어지셔야 네. 돼요 평소에 저희와 <웃음> 있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여진이는 <웃음> 그만 풀어주셔도 돼요 언니 만번 어. 붙어있고요 아니죠? 네, 네. 네. <웃음> 그러면 벌써 지금 저세 번째 저의 아이슬란드 편으로 어, 기대된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슬란드는 하슬란이 혼자 다녀와가지고 맞아요 약간 힘들었던 여자밖에 <웃음> 없지 않 혼자 다녀오길 아. 잘한것 같습니다 아. 아이슬란드 <웃음> 아니, 어려워요! 언니! 거의 <웃음> 진짜 5, <오>, 3! <상. 웃음> 아니야, 5, 3! 아 그때 앞머리가 있었어요 제가. 아 살짝 주세요 살짝 비켜. 이거 서 부드러워야 했어요. 아 그럼 부드럽게. <웃음> 너무 삐걱대 맞는데 페디님 이거 삐걱대게 <웃음> 이거 <웃음> 지금 해주시면 어떡해극과을 삐걱대게 해주세요. 아니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멋지 멋지하게 나왔어요. 저보다 어려 보이시는데. 아, 이때. 카와이네스네. <웃음> 아정가 이때 진짜 좀. 약간 제가 세 번째 멤버가 됐다는 이게 너무 제가 세 번째 멤버예요. 이것만 정말 카메라에 대고 정말 진짜 아, 많0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막. 그쵸. 지금, 지금도 아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다 아, 탐구 볼 때마다 얼굴이 아니요아 <웃음> <웃음> 근데 이때는 약간 되게 공항이, 공항이라서 약간 순동순동하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팬사인회도 하고 음악... 방송도 하시니까 화장이 좀 달라졌다 <웃음> 이건가요? 맞습니다. 아실 아니에요 언니. <웃음> 조용히 하자. 떨어지세요. <웃음> 떨어지세요. 여기 어지 아까는 면도 하면서요. 아까는 면도 실수를 했고 기 나빠졌어요. 아, <웃음> 자, 그럼 다음 편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직또세 번째 멤버라고. <웃음> <목소리가> 아, 죄가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아다죄니에게이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 그냥 무작정 그냥, 열심히 했었고 근데 지이 솔직히 이때까지안 애들이랑 많니저 친했어. 었요 언니 저랑 친했었잖아요 너는 그냥 내가 약간 돌봤지 친 a t 보다 약간 어린애 t What? What? What? What? w 이 끌고 다녔죠 <웃음> 밥 먹이러 다니고 a 다니고 a t What? What? What? What? w h a <웃음>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그 그렇죠. 소녀가 <웃음> 이 울지마 울지마 <웃음> 빨리 물었었 <척해>. 울지마 <웃음> 소중한 이가 하면 아 그건 그야 어떤 해외 나가는 거아일리지일리지 <웃음> <마일지. 웃음> <웃음> <웃음> 아니야 남는 건 사진뿐 <웃음> 아 남는 건 사진 <웃음> 아. 때려요 빨리 언니 우리 이달의 소녀를 막아 빨리 다루다가 우리 이달의 소녀를 이거로서 정말 영광이 넘네요. <웃음> 장난신거 아시죠? 그 장난이죠. 또진이가연습 생활 또 오래 꾸여서또남다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달의 소녀란 한명한 한 명씩 이렇게 공개되잖아요. 네다한명한 한 명씩 소중한 어, 사람이고. <웃음> <웃음> 죄송해요 좀 도와주세요 쟤. 여진이가 가족 구성원을 만드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요? <웃음> 네 이거 아, 학교 prefers... 시간에 배웠어요 수업 시간에 아, 수업 기 수업 시간에 배웠다고 이런 데서 막 좀.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생방송이거든요 여진 씨. 아 죄송합니다. 네. 딱 붙어 <웃음> 있으세요. 진짜. 잘했고요. 진짜. 음 잘했어. A 고. 날리고 날리게. 우리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잘했어. 하수원 슬 담은 배만 넘어가보세요. 아 이게 몇 시간 걸렸어요. <웃음> 나 21, <웃음> 26시간. <웃음> 하루 넘게 걸렸네요. 25, <웃음> 25고. 뭐 했는갑다. 진짜. 힘들었어. 진짜 정말 비행기에 거치우. 진짜 그지 비행기 타는 것보다 경유 시간이 9시간인 게 진짜 이때 <웃음> 이때. 승무원님도 그렇고 다른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다들 그냥 <웃음> 표정에 <웃음> 가고 싶어요. 그때도. <웃음> 9시간 경유를 할때 이제 막 돌아다녔거든요. 이제 직원 언니와 함께 돌아다녔는데 하다가 같이 봤고다이거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살까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여권. 언니가 어딨어? 이랬지데저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둘이 하다가 인포메이션에 갔어요. 이제 갔는데 아또 그분이 이게 막어 여기 있어요. 이거 다니고 음, 어디 나라데 그래서 아저 한국이라고. 요 아마 있는 것 같아? 이래서. 아, 내 아, 네, 그릇 달라고 그랬는데, 음, 너 생일이랑 너무 막 약간 장난을 치셔가지고, 진그 손을 벌벌 떨면서. 그 이제. 찾아보자. 아, 네. 궁금해, 여튼이. 그래서 막, 그때 진짜 이거 잃어버렸으면은, 한국 다시, 한국 가지 넣었다고, 가지 넣었다고 이래서. 그 이제 손을 벌벌 떨면서. 해서 결국 찾아서, 이제, 귀여운 것도 사고, 밥도 먹고. <웃음> 했습니다. 근데 정말 비행기 타는 것보다 경유시간이 진짜 길었어요. 그쵸. 대기하는 시간이 진짜 힘들어요. 아 진짜 힘들어. 희진 네. 현진이도 그 처음 런던. 아 그렇죠. <웃음> 아 나가자. 아, 네. 나오지 않을까? 나오까 아, 싶네요. 네. 언니 팬분들. 네다녀왔어 <웃음> 잠시. 아주 잠시. 아주 잠시 <웃음> 다녀왔어제 취미 물어보시는데 취미는 언니들이랑 놀기. 저희는 아, <웃음> 여진이랑 안 놀기. 아 너무해. 자 다음으로 바로 보까요 사실, 근데 영상이 진짜 안 추워보이게 나왔어요, 아이슬란드가 생각보다. <웃음> 가보고 싶다, 한번. 어... 근데 한번 가보거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코빼 <웃음> 되게 청초하게 나왔어요, 형님. 청춘네요 아이슬란드. 난 이달 탐에 이렇게 노래가 우리 노래 아닌 거 나온 거 처음인 것같아요 <웃음> 아, 이막 <웃음> 극한을 <웃음> 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늘, 근데 이렇게 진짜 너무 멋니다 아이 진짜 이 극한의 이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님께서 이걸 아이 노래를 음 습니다 음아 아, <목소리> 정말 알맞은 노래였던 것 같아요. 게 장난 아니었니다 너무 추웠어요. 이게 처음 딱 하는 부분이 그 저희 비행기에 앉아서 아니 나 이제 첫은 그거였어요. 소년 하슬로 아 해서 하는 씬이는데 거기까지는 입을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괜찮았거든요 여자로 이제 변신을 하고 비행기에 앉아서 이제 내 환깁수 꺼내려이가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진짜 끝 너무 끝나면서 왜 그러지 진짜 이러고 가서 감독님께서도 입 많이 풀어야 될것 같다 해서 되게 많이 아, 막, 막 이렇게 하면서 입이 얼었어 <웃음> 입이 얼어고 <와봤어. 입이> <웃음> 얼마나 추웠어요 아마 힘들었어요 정말? <웃음> 다음 깜뿅 아, 소녀아제 나올 것 같은데? 아! 아 목도리 저렇게 하고 하지 말고. <웃음> <웃음> 생각보다 진짜. 아, 이거 아상아다 너무 귀여웠어요. 아, 이제 무서웠어. <웃음> 가발 잘 어울리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목소리> 액션 <목소리> 어이 지금 제가 때 이렇게 맞아 <지금은> 는 <저는>, 몰랐어요 <목소리> 아 저는 저는 약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아무래도 <목소리> 이때의 마음보다는 <목소리> 지금이 활을좀하다보니까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요즘 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시 아이슬란드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때는 정말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지도 몰랐고 해서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저, 저도 힘들지만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그냥 찍히기만 하면 되는데 카메라 들고 계속 움직이셔야 되고 옷도 계속 들고 막 와주셔야 되고 해서 그래서 정말 나중에 한 3,4년 차가 되면은 시간이 될때 다시 알이슬란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 데 는 뮤비에 담아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 가지고 <웃음> 저 자고 <웃음> 있을 때, 때 네, 자고 맞아. 있을 때 그때가 그때였죠 그리고 이것도 원래 앞에 스태프분들 차량이 먼저 펑크가 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뒤에서 같이 가야되니까 그고 아프면 너무 오래가니까 저희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에니저님이딱 차려야되고 갑자기 세웠는데 저희 차도 펑크가 나서 저희 그때 이제, 이제 펑크 났던 이제 바퀴를 갈아주신 굿보이 아저씨께서 <웃음> 굿보이 아저씨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화저죠 네. 아, 이때부터 하저가. 하저가 점점 시작이 돼서 아, 하저가 뭐죠? 그니까. 하슬의 저주라는 이제 눈이 어진 거예요 이거 1본 때부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다이어의 번크도 아, 나오고 <웃음> 이렇게 아, 또 다음 편을 봐볼까요? 아 이렇게 나 이렇게 저주 많은 아이가 아니었는데 아 눈깨요. 어, 저래 j 나안 e 요 가장 힘든게 그건것 같아요. 건조한거. 비행기 안이 아,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게 제일 힘든것 같아요. 건조한데 약간 씻지도 못하는거. <웃음>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좀 제일 힘든것 같아요 아무래도. <웃음> 그래서 그때 진짜 만났을때 대기하느라 지쳤고 저는 그냥 지쳤고 그래서반에 아, 만났는데 막 얼굴이 막이 <웃음> 아, 진짜 맞아. 아, 이시진는 말에 드러한적이 있는 것같아데 <웃음> 그래서 뭔가 포사시하게. 진짜 없죠. 아니, 근데 나도 얼마나 당황했는데. 필드이 없어. 이제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왜, <웃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출을헷갈려고 여기가 뭐인게 크더라고. 제가 4, 서 30분인 거지. <웃음> 사실 이 공항에서 기다린 건 진짜 몇 시간이죠. 아, 아이고, 막 전화를 막 하는데, 막 애들이 막 전화를 이제 야 네? 어디시라고요? 그래서 막 서로 막, 저희 여인데요 저희 욕인데요. 이러고 하다가 근데 뭐 기차를 타고 와야 된대요. 또 갑자기 와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아저씨, 당황해가지고 만나는 장면 같지 않을까요? 엇갈린 용명 <웃음> 귀찮 <번소리> 이러는구나. <이런> <뭐야 mile> 아 이거 또 남자애들 밝혀가지고 그냥 뭐 이러더라. 그면안 돼. 네? 아, 어, 영어. 프레인 프라임. 크레인 프라임. 바른 소리 쓰네요. 발른만 쓰는다. 른 아맞난다맞난다아 아, 정말. 왜 아, 이때 그 너무 남자같이 걸어 왜 이렇게 뭐. 아인천도 뭐 <목소리> 남자같이. <남자친구. 목소리> 정말. 아우리안 친. 이 이때부터 친해졌어요. 친 네, 이제 때부터 친해졌어요. 이때부터. 같이 공단가 엮이면서. 사실 아이가 친한데 좀 지쳐 있어서. 아 조금 지쳐 그렇죠. 있어. 맞아요. 그런 거일 거예요. 맞아, 아, 같이 어, 고생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같이 고생과 스태프분들하고도 약간 동지가 생겨서. 그렇죠. 첫팬 사인회 때딱 그때 샵을 갔는데 다들 어머 하츠라 할까야 <웃음> 앨범 들을 때막 눈물 날것 같다 그러시고. 그 런던에서도 다 같이 고생 분들이 아이 맞아요. 런던도 진짜 힘들었어요. 엄청 걸었죠, 런던에. 자, 뛰고 뛰고 걷고. 진짜 많이 어, 계속 내 페달 날리고. 도 많이 추워가지고 정말 <웃음> 라일락들 안 예. 표정이 나네요 <웃음> 좋아하고 그래서 맛있었어요 음. 가서 밥도 되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밥 음. 네. 진짜 네. 맛있었어요 한번먹어꼭까요 네. 고! 고! 고! 태양에서 처음 가는 해외하고 그가더 뜻깊었어요 네! 언니들과 가서 좋았어요 <웃음> <웃음> 네! 맞 네! 프로다운 포옹인 정말 저렇게? <웃음> 이게 프로다운 <웃음> 보는인가요 아니 너무요. 얼른 가요. 이름을 얼마나, 얼마나 깨요 <웃음> 네, 몇번 내릴게요. 네, 그릴게요 네. <웃음> 얼마나 깨다왔는데 내가. 네, 많이 가겠습니다. <웃음> 넌 나한테 배울 게 많고.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언니가 저아하나이가 <웃음> 많기 때문이죠. 아니, 나이, 나이 때문에. 내가 <웃음> <애가> 자꾸 나이로 어니가 되고, 머리 다는. 아, 네, 뭐, 여진이 제일 어린 나이 자신감. 너 화장실 로 따라와. 아, 죄송합니다. 니 자, 파고 다른 거리. 아, 이거 맞아. 아. 당황스러웠어요, 어. 어. 어. 어. 많이. 지금 뭐? 네, 나 좋아해주세요 하는 춤이래요. 이렇게. 아. 어. <웃음> 아, 아, 아, 정말 지금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언니 불참만 해주세요 오리지널. 아, 오, 굉장히 귀여워. 하수 언니가 이게 그리고 이게 투진의 케미가또 동갑이잖아요. 아. 케미가 맞아요. 캐미가 이렇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저도 도 있잖아요. 너랑 난 아니야. <웃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렇게 하수 언니는 나의 인생에서 떠나가고. 뭘또 인생에서 떠나가? <웃음>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어. 자 다음 편 넘어가서. <웃음> 괜찮다. <웃음> <그냥 쳐> <웃음> 어, 정말. 진짜? <웃음> 아, 그럼 네아닌면 아닌가? 갈까 이서봐야 돼. 내가 안경 안 안경으로 안경으로 꺼놨어. 연기 이거 연기해야 된대. 아, 이턴 굉장히 이상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어? 이쁘죠가는 힘들다니까. 아니, 연기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연기히 <웃음> <웃음> 비둘기가 고개에 돌린 줄 알아요. <웃음> 아 울면은 얼굴 선생님한테 혼나요 화장 <웃음> 번져가지고. <웃음> 매니저님과는 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때 얘 그때 얘기 뭐어 연기 뭐 써요. 그냥 매니저님이 두 개냐면 평소 어떻게 말투 하세요? 아 비비야 아,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제가 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야, 야, 너 누구야 누구 연기? 저저 <웃음> 이거 어릴 때 어릴 때가 아니라. 몇년 전에 이 드라마 되게 친구들이 랑 빠져서 봤거든요 상속자들이라고 아, 네. 그 김탄님 연기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남자 네. 나너 좋아하냐? 네 알겠구요 <웃음>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손하시고요? 네 좋아합니다 네너나 따라할 수 있어? 네 <웃음> 해보겠습니다 내 성대모사에서 해봐 올게요 아니. 네 여진님 나같이 질문이 이쪽으로 네. 아, 제가 화으로 어, 나가는 걸로. 아, <웃음> 아 그래요? 아세요 자신이었나? 네 이대로 최초입니다네. <웃음> 이게 <이거> 바로 다음 편. 나너 좋아해. 어. 어 이쁘다. 누구 이쁘다? 나 왜? 아 손이 안운것 같아. <웃음> 아니, 진짜 어려가지고 여진이가 힘들면 또 힘든 게 얼굴에 아, 치나가지고 그냥 <웃음> 그냥 돼요 안돼요? 안돼요! <웃음> 그렇죠? 거기 <우리> 나오나요? 아니요? <웃음> <웃음> 다 알아? 많이 봤구나? 많이 본게 아니라 여진이가 저렇게 대답하면 제가 저, 저렇게 말 밖에 아니에요 저 예뻐하면 아니요? <웃음> 다안예뻐 그래요 그렇게 아니요 예쁘다고 생각을 했죠 아 나요. 사연은 예뻐요. 예뻐요. 매력 있죠 우리 여진. 긍정해요 맞아. 맞아. 저 여진도 많이 사랑해요. 예뻐. 아직 저는 성장기니까요. 아 성장기니까 더 예뻐질 수 있죠. 응, 네네네 한한 5년 뒤면은 네. 예뻐. 요 핫도그. 예쁘다고. 저 예뻐요. 예뻐. 그렇게 우리 다음 편으로 나어가고 그렇습니다네. 아 정말 많네요 생각보다. 진짜 많다. 아직 뉴질랜드 홍콩 편이 남아 있습니다. 와 정말 많다. 어어또 청순 어 이거 이거인가요 에어컨 나 不用不用不用。자 이때 여보였어요 여진 여진이의 고충. <웃음> 뭘또 고충이에요 여진이가 말을안 들으니까 언니들에게 혼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말안 <웃음> 들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웃음> 다음 <웃음> 걸 한번 바로 다음, 다음 걸로. 아직 저희에게 남은 퀘스트가 <웃음> <선수가> 많기 <많았을 웃음> 때문에 빨리빨리 아, <맞아요. 웃음> 지금 진행하도록. I don't think about it. y o u r 실수 m i l i n g 방실 so s h i 똥 h I'm so s 제 i s h I'm so shish. I'm so shish. I'm so s h i 세 h I'm so s h 요 s h I'm 마음은 너무했다. 로아는이다아때 약간 스윈을 까네요. 어, 그러네? 네. <목소리도> 잘 아니야. 어울려요. 네, 머리색도 네, 비슷해요, 심지어. 맞아. 진짜 너무 아,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이거 하고 끝에 제가 이랬거든요 제 키에 달에 닿는 데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편집돼서 안나왔어요 에휴, 괜찮아 언젠가 나남아제 <웃음> 키는 2m 80이니까요 그래! 맞아! 2m 80! 우리가 <웃음> <웃음> 2m가 딱많네요자 <웃음> 이제 3분의 1 이달의 탐구 보시죠 <웃음> go, go, go. Go. 이제 대만편이 끝났으니까 네. 어디죠? 뉴즈웨이 뉴즈웨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처음 가는 음이 촬영이기도 했고 3분의 저 이제 첫 유닛이었잖아요 네, 네. 좀더 뜻깊은 음. 마음으로 함께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요고 이제 드디어 비비언니가 출연을 하네요 새벽은 오! 빈금 머리 <웃음> 아, 비입니다 <진짜> 많이 부았어 <웃음> 아들 네, 뭔가 졸려요 <웃음> 아 이때 완전 새벽이었던 거같니요응들 아, 아, 아, 네, 눈이 틀렸어 틀렸어 아기안 씻는 딸기. 딸기였어 안는딸어 아, 네. <웃음> 아, 맞아요 맞아요아 어, 딸기 맛있겠 <웃음> 어. 맞아요 한국말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you know, you k 비 o w Bibi, y 가 u k n o 점 you k n o 고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이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한국사람 know, you know, you 이에요 언니 김비비 한국... 약간 근데 아니, 막 분리하면 못 알아듣는 듯. 이 맞아요 황성! 황 아, 그거 뭐예요? 뭐 몰라요? 뭐, 아. 뭐. 뭐. 아니 그런 것도 있잖아 아, 아 그래요? 네! 저 헝헌 때도 가끔 아. 헝허만 음, 이거... 아 네? 맞아요 뭐 연기파예요 뭐 이렇게 가끔 음. 이렇게 분리하면 아 그건 뭐예요? 이제 네? 아, 네? 뭐, 이러실 뭐. 때가 있어서 사 그건 뭐야? 그게 뭐야? 비비언니가 사실은 김의 김씨라고 <웃음> 김의 김비비언니로 <웃음> 김비비언니라고? <웃음> 아, <웃음> <너, 웃음> 다음편으로 <웃음> <웃음> <웃음> 두둥 두둥 <짠> <웃음> 자니오 <또> 잠자돌이 누구신가요? <웃음> 아 그게 <그래>. 그러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 이때 정말 아 잊을 수 없어 아 완전 <웃음> 세계에서도 소아는 하스란 얘기 뭐아저때 제가 너무 이게 <웃음> <울게. 웃음> 에아 <에이>, 저분 <웃음> 남자가 정말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 예. 남기지 않았는데. 어. 아니야, 아니. 그냥 언니, 언니. 뮤직 비디오에 그분 네. 아 아니, 계속 쫓아오시더라고요. <웃음> 아니 그냥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냐? 근데 저도 이제 저희가 촬영에 가는 거잖아요. 그 매니저님 이 계셔서 매니저님 계속 쳐다봤는데 자꾸저럼안 쳐다보시는 거예요, 매니저님. 이 <웃음> <웃음> 저처럼 <저를 이렇게 웃음> 이게 혹시나 무섭잖아요. 저 그래서 매니저 쳐다 매니저님 저안 쳐다보시면 그냥 어, 그 음,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음. 어디야 아유, 좋았냐니요? 좋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좋았잖아요? 맞았 뭐, 아요 아니, 아니야, 아니. 저에겐 팬분들밖에 없죠. 아유, 좋았던 걸로, 투명한 팬이, 투 하고 팬이, 투으로 팬이, 이투명이좋았을까 내리내놓고 <웃음> 어 이제 내리자마자 뮤직비디오 어 이거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어어어어어어어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너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아이고, 언니 이 얼마 못할지 알았않어요아니거순좀 하는데 미. 난 이거 한 개도 아, 아 진짜요? <웃음> 너무 귀여워 진짜 아, 비밀, 너무 귀엽게 나왔어 어난 그거랑 귀그래요귀여워 언니가 아, 너무 진짜 최강 귀여움이에요 귀여운 언니 정말요 살이 높아아 원래 그래요 저희도 다 이렇게 애교를 부리지 않아도 귀여운 아, 리생활 애교로 이렇게 묻어나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대박인 것아 언니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그런 게잘묻어나시네 맞아요 뉴질랜드 어, 비가, 비가, 비가 <뉴슬람> 그쳤어요 비가 그쳤어요 노래 부 아, 재밌었겠다 너무 저희 힙이니 옷을 다 리픽 다 묻혔어요 <뉴슬람> <그동안. 웃음> 정말 아 이때 재밌어요. 었다시 가고 싶다. 저 그때 차는 이렇게 재밌어 알았었어요. <웃음> 아 이제 <근데> 안녕하세요에서 <웃음> 또 민디 <믿는> 히트물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웃음>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어땠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었어요. <웃음> 아, 이 <이거> 재밌어요? <웃음> 아, 이거 완전 뉴진스 다볼수 있어. 300명 다볼때 뉴진스 한 세이 예뻐 다 봤어. 맞아 맞아 재밌어요. 360도 え, 봤어요 저저 s 표 p Doctor. So, the presently, Sunday, Newsip, 살짝 c t o r What is it? I'm 서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무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타고 s u r <웃음> 나 다음번에 또 같이 타는 걸로 하고 다음편에 <웃음> 체력 소모로 많이 해야 되는 촬영이 있어가지고 맞아. 이렇게 해서 네 백산나이 컨셉 컨셉이니까 아, 맞아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맛있게 먹었어요. 아무 다 알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래 <웃음> <웃음> <웃음> 그래도, <웃음> 그래도 <웃음> 너무 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열심히, <웃음> <빼겠어요>. 네, 열심히 <웃음> 빼고 <웃음> 네. 있습니다. 네. 아 이때 좀 <웃음> 울었어요 이거 마지막에 무서웠어요. 아 진짜? 네 울컥했어요 진짜. 촬이재었어요이 생얼 지 아, 네 오늘 아, 생얼이랑 저 똑같아요. 주, 촬영이 재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만. 안세요 이제 한아짝지왜어 우리,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제일 재어피하네요 네. 다 탔어요. 양말도 있었어요. 그 때문에. 언니 약과에 라까지 가고 하고. 정말. <웃음> <맞아요. 웃음> 이렇게 힘들게 촬영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따가웠어요. 맞아요. 근데 그날 날씨 너무 좋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날씨가 진짜 좋아서 <웃음> 탔어요. 턴. 자, 홍콩! 대망의 홍 드세요. 비비앙입니다 뭐. <웃음> 아, 정말. 이 현진이와 저의 이 투샷은 뭔가, 뭔가, 뭔가 잘안 보이는 그런 것 같아서 되게 희귀. 희귀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렇죠. 드리지 못해서 아 정말 아쉽습니다 아, 아쉽네요 네. 네. 네. 네. 네. 네. 되게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거는 저희의 이달소녀 3분의, 3분의 1의 티저 영상이 궁금하시죠? 대신 무엇의 티저 영상일까요? 아, 궁금하시면 12시에 기대하세요 그렇죠 오늘 우와. 12시에 저희의 티저 영상이 올라옵니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분이 14분이 남았 14분이 남았으니까 하지 말고 꼭그 티저 영상에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너무 긴 시간 동안 함께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했어요. 네. 네. 우리가 방송하는 동안 벌써 하트가 74만 개가 됐어요. 와 저희 이제 이달의 손님 3분의 1 플러스 히진. 여진, 희진, 응. 현진, 하슬, 비비, 여진 앞으로도 정말 잘 부탁드리고 더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주? 네 정말 v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봬요 열심히 예,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사랑합니다. 오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자주VM 애들 만날 수 있으니 네. 자주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봐주세요 이달의 탐구 많이 사랑해주세요 녕사합니다아 그리고 내일 이달의 탐구 구석편 비밀님 편이 시작해주세요 지켜봐주실거죠? 네 사랑합니다 안녕 티저 12시 티저 12시 12시 시 티저 꼭 봐주셔야 합니다 꼭꼭꼭주시면 꼭. 안돼요